엘 프리모! i m o I d e c r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일이야, 이거? n d n 이거 <웃음> 이거 가운데 똥패 똥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 새끼 봐라 이거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들어와 이아 아, 아, 돼. 얘만 잡으면 얘만 잡으면 돼그 간다 간다 내가 내, 내가, 내가 슛아씨아아아 아, 그냥 아씨뭐하 아, 아아 어, <웃음> 뭐야 <뭐하나? 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? 저거 <웃음> 공 어디 어 아씨! 한다. 너? 스 베스. 아이거이 어디 있는 거야, 이거나죽었어공뭐하나공뭐하나 <웃음> <웃음> 아아하하하하아이씨아유 <웃음> 아아 <웃음> 잘해 애들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예왜한번더잖아아지 네. 어. 뭐야 크로워냐 아 <목소리도> 뺏어, 뺏어, 뺏어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고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하고 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 네. <웃음> 아네이 자식아 <웃음>